It was too long. I can't handle it anymore. It was too long. Either longer or shorter. So I make it shorter. Da I don't get it shorter like here. here oh, here. Here. Here. Here. Here. Here. Here. Here. Here. Here. Here. Here. Here. Here. Here. Here. h e r Here. Here. Here. Here. h e r h e e h r e e r Here. e e r e He just cool. Oh. 어, 여기다! 사장님이야. 사장님이야. 100%. 오 여기다 사자님이야. 사자님이야. 100% 드0페 사자님이야. 다다 다다 나두 번째 봤어. 오케이 됐츠 플레이. 화면. 제 저희가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아백타 언제까지예요? 다섯 시까지. 아 오늘 oh no, 4시부터 다섯 시까지 백 타임. I'm gonna sing. I'm, I'm just gonna sing. y m e looking for a tan. Shoo! Shoo! Go there. <laughs> It's not, not bad. I'll eat this. And then I'll eat this. I have to wait for one hour. No, eat food. Mm. It's n o i not s e e t t t h i s is really famous, guys. t h oh, s o This is really good, guys. t i s is e a l l This i e t i s o t s e a o r e a o o d t i o t h a o i r e a o o d h i e t h s s a o t a o s e h e a t r e a This is really h a l o i s g o y This is really o h a o This is really good. y g s y This is really good. This is really g d e l y i s i o o s is a l t t o e a t This i y o a t t o e a t This i y o a t t e a t This Bring your girlfriend here if you have one. If not, bring your dog. 강아지랑 같이 온면 좋아. Wow, look at this. Not bad. Oh, so peaceful here. 여기 너무 약간 전쟁 없는 느낌. 나만 그래요. Look at this. t Even wear the clothing. 봐봐 이거 남부는 따뜻한 거 살고 있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빵 그다음에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이 여기 꼭급스러운 느낌이네. 아 여기 메뉴 에 u a l l I wanna order pancakes too, but then it's so big. n 온 w onan is a pan a 이 d a munchon. y o u 김 g chong. Young c 이게 n g y 이 u n g 거 h o n g Young <목소리도> 와. 내가 좋아하는 맛이야. 음. 그 입자가 0.01 낮은 걸. 음. 107g. 야, 싱싱이야. 셀러워만드는김치와이다 <�comb0> 와우 매워 왜이렇게 매워? 모세 김치 아생각니뭐 김치 꼭데 음. 근데 나 한국의 김치 좋아해 고고또 쿠폰. 국폰는몇개 국뽀. 쌓여 있잖아. 나 한국 음식 국폰 네. 네. 감사합니다. 호시 김치 하나 더 주세요. 감사합니다. 미쳤어. 야채도 많아서맛있겠다 이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맛있겠다. Wow, look at this. Look at the babies. s i n is e n o s a o m a i t g It's e It's a g e It's o e t s e s a g e i It's t s e i t e It's d e i i o s i g o i n g t o t i t i n a o It's a s e e t t a s t e Wow. It f e e l s like it's clearing my body, I feel, I feel clea- n 자뭐 거의 좀좀 맛있다 이게 이거 조기 조소맛있해물전으이 있다. 이거 맛 있을 수 있겠다. 있 오, let's put some peppers. Oh, 이거 사스미야. 아, 참깨. 나 참깨 좋아해요. 어, 해물 파전 네. 해물 파전이요? 好我饲你我有嗯 nice, c h i l i 嗯 약간, 파, 방금의 파다에서 짭은 느낌이에요. 와. 괜찮다. 반찬 좀더드릴까요딱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어, 너무 착하네. 뭐 반찬도 모르고 했어. 네, 그냥 국물만 먹어도 너무 맛있어. 너무 어, 맛있 어, 감사합니다. 아 너무 이뻐. <웃음> 어, 네. 아 감사합니다 사다님, 아 선생님. 네. <웃음> 어, 서비스 받았어. 에이 너무 착하네. 감사합니다. 파전이에요 어, 어, 이거. 오, 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웃음> 와. <웃음> Looks like a pizza. ███████ o ██ o ██████████████ 이거 꼭시켜야 돼. 진짜 맛있어 엄청 얇아도 약간 부담없는 부담 느낌 치유자이 이거 로봇 봐도 그냥 그냥 그냥 만족해 아니까 이거 이거이랑 이거 찍어 먹어야지 와 맛있어 와 내가 먹는 종류 밥을 파주면서 제일 맛있는 거다 먹어 아 천천히 먹을게요 이거는 너무 얇어요 너무... 이 아닌가? 음. 내 생각엔 엄청 예쁜데? t h y can put it e r e I kind of ate it at all. <웃음> <웃음> 와 밤에 엄청 좋았어. 거기에다. <웃음> Sweet. 어, 근데, 여기, 돈가스 집 엄청 많잖아. 능구 완주, 완주, 돈가스 집이야? 어떻게 알아? 야, 이것도 완주. 근들 앞에도 완주. 그럼, 오는 거 완주야. 여기, 남산, 소다타워 와. 공부 드라마 똑같애. 오케이, 됐어. 지금 볼수 있어.